I'm going to t o f i d it. i l l o f flavor. Full of the beef flavor. A uh, pork pork flavor, sorry. m m Okay.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자, 자, 해들, 자 해들, 해들, 해, 해들. And wave. Okay. Oh. Can you do it i o h i s i a mean. t c wave. 시점 웨이브는 약간 이렇게 가는 거 oh. 이렇게 움직이면서. Moving your legs. One, wow. two, three. Oh, wow! <laughs> <laughs> bye, bye. Don't leave me, people. Ooh. Wait, wait, wait, wait, wait. <laughs> <laughs> <laughs> <laughs> let's go. Ah, let's go. <laughs> 젓가락 젓가락 젓가락 젓가락 젓가락 젓가락 젓가락 젓가락 젓가락 젓가락 <웃음> 젓가 <웃음> <젓가락. 웃음> <젓가락>. 아. <젓가락. 웃음> <웃음> why is <it> so hard? <웃음> 그럼 평양까지는 네, 네. 택시비 얼마 나오나요? 아, 그럼 평양 간차 네. 그럼 평양까지 나 몰라요. 몰라요. <웃음> 어, <나요>. 평양까지는 어어 <웃음> 어, 어, 어, 어. 어. 평양까지는 그래서 평양까지 뭐예요? 백만 원, 백만 <100만> 원. <웃음> 아, 그냥 가지 <받지> 백만 원. <웃음> 오, 알았어요. 감사합니다. 하자 이 네. <laughs> okay. Next, 사과드립니다. g e g t do go do go do go go do go do go do go t o go do go do go do go do go do go do go do go do go do r o t o go do go o g d g do go do go do go do 구두 드레스 어. 아 안녕하세요 세단님 아 혹시 사과 있어요 네 있어요 아 그럼 사과 삼개 주세요 네 알았어요 아 네, 사합합다니 아, 언니, 언니, 언니, 언니, 언니, 언니, 언니, 언 안녕 니 언니, 언니, 언니, 언니, 언니, 언니요 A, you guys said it's sweet I don't know what this is It mm. wow. mm, looks fresh I feel like I could r e o r t that I think it's n l a y l i k e t a e okay? It went at t i m e l i s e That's too ah, i I'm sorry. I thought it's a o n e e